다 잘렸어? 잘 샀어? 잘 아이고 이고눈어눈꼽어블로도잘 샀어? 아이고 블루 아이고, 아이고 튼튼해 블라가씨 튼튼해 잘어 아침 운할까 우리 쭉쭉이 할까? 쭉쭉이 할까? 스쿨이준비할려면 쭉쭉이 해야지 이 어디 쭈쭈이 아이고 날시네 아이고 나시네 농다리농다리 오고 미스코리아 준비하자 아이고 쭈쭈쭈 옳지요 아주 좋습니다 아시씨 아주 좋아요 몸매가 네네네 그거 미스코리아 할때 어떻게 하지? 뭐86 24 35 86은 너무 심했나 아, 그런가? 그럼 여깄다, 어떻게 하지? 38, 24, 39, 그이게 적당하나? 어 얼굴도 안 땄지. 아주 합격이에요. 예전 통과에요 오늘부터 과일 먹고 식단 조절하고, 이스코리아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가씨가 눈꼽아도 안 때문에 아빠, 아빠 눈꼽 떼주세요. 이스코리아 나가야 되는데. 합격! 맨매 합격! 아주 좋아요. 주들 해가지고. 다들 블루 좋아. 너 블루대로 알았어. 블루, 블루. 한땀 블루 해주자. 한땀아이 블루 해주자. 이네들이 질투가 서로서로 심해져. 아이고, 한땀 이제 블루한테 한번 하자 그래. 우리 블루 씨, 어디 먹는 봅시다. 아우, 우리 블루는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어요. 아우, 음. 블루, 어디 봅시다. 헤이. 우와, 우리 블루. 나가야 되겠는데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여기는 96. 아이고 우리한테 지안 해준다 고지투에 여기는 35. 여기는 58. 아이고 우리 불루 우리 형한테 나갑시다 아이고 우리 불루. 이렇게 잘 컸네. 불루는 우리 형한 분나가고이 우리 형한 분 먼저, 먼저 나가고 우리 불루 그래. 우리 불루는 오늘부터 밥더 먹어. 우리 형한테 나가자. 오우 오이구 어이구 아이고 잘 컸네 아이고 잘 컸네 아이고 그래 블루 우리 블루는 우스코리아 포기하고 우리 형한테 나가는 거야 그래 우리 형아 먼저 나가고 우리 네, 형한테 나가고 이것도 절투를 심해져 이제 달려기 아침 운동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너티신 s t m b r a s r s tv